우! 좀 아까 봤던 사이렌 헤드의 한 20배는 넘는 것 같아요. 와, 저 진짜 오리지널 대가리. 와, 이거 뭐야? 와, 이거 뭐야 여러분? 와, 캡을 드려요. <리보> <리보> 여러분 안녕하세요, 카봉입니다 자, 여러분 진짜 사이렌 헤드가 출몰한다는 그곳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달려왔어요. 진짜 사이렌 헤드가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여기 어디지? 어... 뭐야 왜 처음부터 여기 갇혀 있는 거야? 아 잠깐만 이거 방탈출 게임 같은 거구나 이거 뭐야? 오 뭐야 이거 음오 그렇지 잘했어 잠깐만 뭔가 시작부터 되게 오싹오싹한데 그런데 이게 게임이 너무 어두우니까 자 아이템부터 구입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, 의문의 탁자근. 어. 오솔레미 이런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. 또 뭐냐? 어, 사라졌네. 뭐야 장게 있잖아. 키를 찾으라고? 키를 찾아야 찾으라. 되나 와! 키 찾았어! 아 이런데 숨겨져 있었군 하! 이런식으로 방탈출? 하하하 요 나한테 우습지 오케이 어? 저거 뭐지? 어? 아 후레쉬 어디로 나가는 거야? 어디로 어? 오! 요 밑에 지하로 통하는 분이 있었군 오다어 뭐야 버려진 지하철 통로 가 끝? 어? 문이 보인다 어저 뭐야 뭐야 깜짝이야 가우나씨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어 이거 너무 못생겼다 아이 너무 쉬운데? 여기로 올라가, 올라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 아! <웃음> 저거 좀 싸지 않았어요 여러분 갱저러스! 아! 아! 세이네세세세어 사이! 뭐야 이거! 아이 목적건물이잖아! 어? 이거 뭐지? 어 여기도 뭐야 이거! 고속도로에 있는 집을 타고 가라고? 어 여기 또 아이템 있군 어? 어이 자동차는 멀쩡해 보이는데? 어 이거 뭐야? 어? 오케이! 네 오오! 총! 이것도 설치 설치 아 여기다가 라이터로! 오! 어, 좋았어! 와나 겁나 똑똑해 꽁꽁 얼었던 자동차를 오 어, 엔진 소리가 들려! 자 그러면 출발! 오케이! 저거 뭐 커버미는 출발! 간다! 어? 왠 집이 있지? 어? 누군가 여기서 캠핑을 했군! 어, 그렇지 뭐야 저거 뭐지? 어 뭐야 저 움직이는 것들은 오, 뭐야? 뭐야 뭐야 뭐 저거 뭐야 어? 어 뭐야 케이블도 뭐냐고 저리 가 어? 어? 어? 오 저리 가! 여기 수막간 인자쌍 죽었어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겁 아, 감나무사 어 갑자기 야 계속 사이렌에드 이건 목조 보양이고 이곳이 분명히 사이렌에가출발하는 곳은 맞군 나가자! 뭐지 여긴 또? 모든 걸 배우게 되면 모든 걸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좋았어 자 뭐야 저기 뭐야 저 뭐야 잠깐만 어 꼼꼼해 아무것도 없어 역시 야간투쟁이 없으면 위험할 뻔했어 어 이거 문인가? 어 씨.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어 뭐야 저거 뭐야 뭘, 뭐 뭐야 저거 아아아니 아, 갑자기 카툰 개시 왜 나오는 거지? 아까 분명히 여기 나와있는데 요기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, 나타났던 거, 나타났던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어 아니 쟤뭐 쟤는 왜 여기만 있어? 으아아아씨 아, <웃음> <웃음> 나는, 나는, 남, 자 다. 아! 아! 아! 아! 온다! 온다! 온다! 이다 <웃음> 동상들이 막, 어? 잠깐만. 어, 뭐지, 여기? 어? 어! 새로운 박을 찾았어. 이거 뭐지? 어, 뭐야? <웃음> 뒤집어져 아, 나가다. 오, 어, 바퀴다. 아, 바퀴 이렇게 좋을 수가. 뭐예요, 이게? 뭐, 이 길로 가라는 건가? 일단 가보자. 뭐 음, 이렇게 높은 거야, 여기 어? 저로 건너가야 되는데? 어? 어 지금 내가 지이딱 여기 올라서니까 저 판때기가 딱저 길을 만들어주는데? 뭔가 여기 지지할 만한 걸 찾아야겠어. 어? 어? 오! 그렇지. 이걸 저기 딱 지지한 다음에 저기로 건너가면 되는 거겠군요? 가자 그렇지! 된거 같은데? 됐어! 됐어! 자, 여러분아드게타리를 건너갑니다 와와와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와 여기 또몇 미터야 여기야? 오 점프기 다 와, 어! 이거 뭐야! 뭐야! 뭐야 저거! 뭐오 무섭다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자 너무 무서워 어,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! 어 이쪽 문이군 오케이 어 권총! 아싸면 자 뭐지 하는 것 같아 사이렌에도 기다려라 왜 천막이야 오 여기 집도 있어 어, 저거 뭐지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오 사이렌에도 오 사이렌에도가 불 타고 있다 이거는 인간의 소행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어 이야 좋았어 잘했어 발전기 불을 좀 켜야 될것 켜야 될것 <웃음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! 이 바라로 들어간다! 이쪽으로 들어간다! 하... <놀람> 문을 열 수가 없겠... 뭐야! 왜 눈물이 갑자기? 뭐야 여기... 흰 소복 입은 귀신 나오는 거 아니겠지? 뭐야? 들어가 볼까? 에라 모르겠다! 어디지? 뭐야! 누구세요? 어? 누, 누구세요? 어? 누구시냐고요? 어디 가지? 아! 아, 이거는 여러분의 엔딩이군요. 그쵸? 아, 이게 두 번째 엔딩 같은데요. 자, 제가 알기도 다른 엔딩이 있다고 하거든요. 제가 또 사이렌 애들 못 봤으니까 또 다른 엔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쪽 길로 가면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왔거든요. 가볼게요. 어? 저 보자 여러분? 저 보이신가요? 어, 저 지금 움직이는 거 맞죠, 여러분? 저 사이렌헤드 치고는 되게하게 생겼는데. 어, 이거 문 같은데? 그쵸? 자,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자, 자. 진짜 이쪽에 문이 있었네요. 자, 이쪽 보면. 우와! 여러분, 드디어! 사이렌헤드입니다! 사이렌헤드를 봤어요! 우와, 사이렌헤드! 와 진짜. 와, 개멋있어! 와, 어떻게 어게 저리 가, 저리 가, 저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나지 마, 지리 가라고 이가리에스피커와 대박! 와! 까봤이 와, 저 진짜 오리지널 대가리! 와, 이거 뭐야? 와, 이거 뭐 사이렌헤드가 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이렌헤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생성되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사이렌헤드가 나타나는 곳을 목격했습니다 웅장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괴물들을 다 치우겠습니다 간다!! 아얘봐얘봐 아, 아, 얘 봐, 얘 봐, 생긴 거봐 생긴 거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 이야 저리가 이 괴물아!!